In this episode of Hanmi Life, we're going to show you a house on Lake Michigan. 어떻게 생겼을 i 요 We're going to find out. Hanmi Life. 나중에 말고 지금 좋아요하고 구독 꼭 눌러 주세요. Yeah.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yeah, you're welcome oh. I just picked the flower from outside 어. h b i 와 찍어야죠 너무 <웃음> 쁘네 mm? 그러게 이브가 보통 여기서 식사하시나요? Um, yeah, winter, but like usually we eat outside mm. here yeah. Here's the kitchen We want to eat outside here today 오, oh, 오케이. Okay. 이게 무슨 무슨 방이죠? 이게 뭐라고 해요? This is uh, like a patio. Patio. Patio, a uh, closed-in patio. So, 네네. Like Korean, I'm not sure. 우리 말 뭐라고 하죠? Mm. Patio. Pa I, 있나요? 그 단어가 없죠? Patio가 p uh, I think. Uh, no, I'm not sure. I don't remember. <laughs> I'm sure 괜찮아요. we have it. Havana 독 뭐라고 그래. <웃음> 한국말로는 모르잖아. 없잖 오케이. Okay. Okay. 들어가 볼까요? 네. 어, 들어가 와봐. 봅시다. 네, 오케이. 와, 와파요. 네. 네. 그래서 여름에는 이렇게 yeah. 해 때문에 너무 저 벌레가 없으니까 여기서 좋다고. Yeah. 겨울은 여기가 춥고. Yeah. 네. 여기서 자주 하시나요? 여기서 여름에는 계속 네. 여기 사죠. 네. 네. 아 좋습니다. 보기, 부엌. 네. 보기 조금 내가 매스터 된것 같은데. 아니 네. 좋은데요? <웃음> 괜찮은데? 요 여기 보이고 뭐. 같은 거 yeah. 그런 거다 여기서 여기서 하시나요? 여기서 하고 여기 yeah. 여기는 또 토스도 아버님이 또 와루 필터 okay. 뭐, 그레룸이라고 yeah. 그러는데 음, 여기는 이제 조합이 아. 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또 여길 좋아하더라고 우리 아들은 여기 와 있어요 아 그래요? 사람들이 손님 오면 여기 와서 있는데 이제 한낮에는 더우면 이걸 하고 와. 어 날씨가 딱인데 오 어, 날씨가 참 좋은 날 응. 이거는 여기 이렇게 파 빠여 가지고 불이 나오는 거구나. 불켜지는데불킬걸난 남편이 하는데 내가 불안해 <웃음> 가지고. 네. 이게 어, 어, 여기서 yeah. 어, 저녁에 선셋이 너무 아름다워요. 네, 데릭도 병둥이도 네. 와요. 남편 들이고장라고 <웃음> 선셋 하고 이렇게. 한미 라이프. 음. 오 좋은데요? e s t r Okay. okay. 네, okay. Yeah. okay. The... This is my f a v o r i so a n l o o t r d e n a l h e l t e w a a r here. Mm -hmm. you know, all the way around here. 응, 그래. 시계 어디? 응. 아 이거? 이건 응. 화장실 네 어, 화장실인데 아 뭐, 그래서 헬팟이구나 헬팟이스나 헬팟 헬스헬네 그렇죠 오케이 올라갑시다 한미 라이프 여기는 넥클라잔데 오케이. 볼거 없어요 뭐. 오 이게 뭐야 나의 힘이 되신 어 여호와야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1편이게 네. 뭐라고 되어있어요? 18, 18장에 있죠 화장실 아, 화이고 이거는 토내베아워터클라스 여기 있구나 오케이 내가 뭐잘해는은줄 알았어요 힘들겠는데 <웃음> 저기야이 저기 그 자리에 있잖잖요요그쟤네아 좋습니다 워크아웃 <목소리> 베이네이거든요 okay. 여기 방이에요? 음, 네. 여기를 물이 따뜻해. 같이 여기서 안 쓰고 이걸 해놓으라고. 오지도 잘 안, 제일 자주 안 오는 애인데, 음. 제 방은 없다고 그래갖고, 음. 그냥 방, 이 방으로 만들어두고. 어, 너 가냐? 그럼 또 같이 와서 <웃음> 좋죠 <웃음> 어, 그러니까 음. 방이 <웃음> 그럼, 줄이 이렇게 크니까 애들이 음. 한꺼번에 뭐 이거는 얘들이 같이 쓰는 음. 화장실이고 음. 여기는 뭐 냉장고하고 나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me life. 4천칠백 입력해 주세요. 4 7칠0 Four 이죠 음. 오케 okay. 주세요. 이거야? 네네. 음. 맞아. 요 o u a d i v i d e Divided by. Divide. Okay. d by 3 5 음. 132.39. 이게평수예요0 0 100.000. 100.000. 100.000. 1 0 0네0 0 1이1 3 2평 정도 음. 됩니다 음. 음 그렇구나 네 엄청 크죠? 어마마해요 음. 소감 좀 말씀해 주세요, 여사님이. 어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아니, it's too much for me. <웃음> 한밀라이프 여러분 좋아요 하고 구독 꼭 눌러주세요. Like 하고 구독 눌러주세요.